지구의 온난화, 이걸 이제 이상 지구도 있고, 그러니까 환경 보전에 대한, 그, 중요도에 대한 감정은, 환경을 잘원는대로보존하면서도 우리가 그 환경을 잘 보고, 관광자원으로 만들고, 이런 부분도 잘 조화롭게 해서,